네,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저의 EP 앨범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 여운을 진행합니다 12월 3, 4일 이틀간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앨범도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만나요